오늘은요. 만물의 의식체다. 오늘 낮에 힐세를 했거든요. 긴 힐세. 2시간짜리 긴 힐세라고 하죠. X가 왔는데 그 아기라는데 그 아기가 이 배꼽 있는대로딱 들어가면 태아가 되잖아. 태아 때 수치당한 경조 보가 떴어요. 정말 개수치가 떠서 수치당해서 그 수치당한 그 미움받은 아픈 마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얘가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미움받은 아픈 마음으로 못 들어가면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거나 미움받을까봐 두려움 미움을 보는 두려움으로 살거나 아니면 미워서 죽이고 싶은 살기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보통 이야기가 계속 두려움이 떠있고 늘 눈치 보는 두려움으로 살잖아요 그걸 알았어 왜 그런지 자기 가해자를 못 보는 거야 너무 두려워서 가해자가 딱 떴는데 계속 들어가니까 안될 수가 있나 처음엔 두려움이었다 딱 떴는데 이게 감고 있다 눈을 딱 떴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더니 300안이 됐거든 근데 지난번 XXX 때도 300안이었잖아 근데 나는 그때 두려웠던 거는 얘가 두루, 뒤로 눈이 넘어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지 다른 게 두려워 얘는 그냥 딱 떴는데 <웃음> 내가 정말 개두려움이 빡올라왔어요 진정한 살인자의 눈 옆에 칼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딱 찔르는 목을 그냥 찔러서 죽이는 눈이야 그런 섬찟한 서늘랑 광기어린 눈 살인마의 눈은 처음 봤어 너무 놀래서 미움을 딱 느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아픔으로 바꿔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안 느껴서 그 미움을 쓰는 거야 살인자들은 다이 눈이야 마지막에 칼로 찌르고 죽일 때 부모한테 미움받은 그 애기가 있어 미움받은 아픔, 빙의가 있는데 그 아픔을 못 느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늘 평소에 두렵게 살다가 어느 날 미움 한번 사건이 딱 있어 딱 받을 때 순간적으로 개미움이 개 올라오면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삥 가는 거야 그때는 빙의 상태인 거야 살인마가 올라오면서 지금 뭐 뒷일도 생각 안 하고 이게 부모고 내가 자식 이거 다 없는 거예요 사 순수한 살인자 퓨어한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이는 거거든. 친구도 그래서 죽이고 그 살인자 상태 딱 드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해서 그래서 빨리 아픔으로 쫙 끌고 들어갔더니 아픔에 가니까 이제 막 울더라고. 근데 그 살인자가 그런 살인자가 어떤 살인자인지를 아까 에너지 읽으면서 알았어. 뭐냐면 수치당한 살인자인데 사람은 수치 중에 최고 수치가 그렇게 죽이고 싶은 수치는 자기를 인정 안할때 자기 존재를. 근데 어떻게 인정 안 하냐면 그냥 야 너는 그 지방대 나지, 너는 못생겼지 이게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없는 존재라고 무시당할 때. 아예 진짜로 없다고 여겨 투명 인간 취급 받을 때 그게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인간의 무의식에는 그 살인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근데 이야기는 그게 언제 생겼냐면 뱃 속에 임신했는데 저도 그게 있죠. 아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말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못 듣는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만물은 알미야 의식체라고 하다못해 이런 컵도 내가 사랑하면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주고 이컵 때문에 살 일이 생겨. 예를 들어 누군가 나한테 총 썼는데 컵이 막아준다. 이게 전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얘도 느끼는 거야. 다 알아 만물은. 근데 인간만이 생물, 무생물. 얘는 알고 모르고. 아기들도 태어나서 뭐 1년, 2년이 지나야 그때 안다. 아니거든. 의식체 자체는 살아있어서 다 만물이 알고 있는데 알무로파동 하는데 그걸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데 모르는 애고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삼백원이 딱 뜨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나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다 알고 있어. 듣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수치주만 하는데 애기 목소리인데 되게 화난 애기 목소리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빈의 에고 에너지는 제가 여기 발로 이렇게 누르고 있었잖아. 여기서 진짜 힘이 이, 이 주먹이 나오듯이빡 올라와요. 그래서 내 발을 그냥 그냥 들어 이렇게. 얼마나 센지 그냥. 그리고 살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배가 그냥 뿔뚝뿔뚝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분노에 찬 음성으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가 봐 엄마 네가 어떻게 했잖아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아주 퓨어한 가해자 죽이고 싶은 살기의 비니가 아까 올라온 거야 그걸 보면서 아 그때 그 수치와 명물과 근데 순간 저도 오, 그 수치 어렸을 때 죽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대놓고 낙태하라고 여러분이 그런 말을 했으면 구업을 진 거야 그 아기가 절대 있지 않거든 죽으면서도 아니죠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사람 나한테 그렇게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누구냐면 우리 고모거든요 둘째 고모가 엄마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빠 보고 늘 죽이라고 걔 낙태하라고 왜 그걸 누구인지 모르는데 왜 결혼하려고 하냐고 아빠한테 그랬대 그것도 엄마한테 직접 안 하고 근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둘째 고모가 이혼하고 우리 집에 와 있었거든 근데 보통 같으면 고모가 불쌍하잖아. 잘해줄 거야. 그치? 내가 또 인정머리가 없는 애는 아니었거든.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 이렇게 주물러주고 사탕도 까지고 이랬던 애기인데 유독 그 고모한테만 니네 집에 가 이랬대요. 고모 니네 집에 가. 그래서 고모 이혼하고 왔다. 그렇게 모집말 하는 거 아니다. 이제 아빠가 그래도 싫어. 꼴보기 싫어. 너 니네 집에 가. 오지마. 우리 집에 왜 왔어. 그렇게 미운 말해서 우리 고모가 서러워서 엄청 울고 옆집에 가서 조카가 저렇게 냉정하게 남보다 못하다 그랬대. 내가 이해가 안 됐어. 난 머리로는 우리 고모 안 미워했거든. 내가 아주 어릴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세살 때, 두살세살때 아빠 무릎에 앉아서 걔가 뭘알고 그리고 우리 고모가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 옷 사이피크 잘해줬는데 내가 그게 그 평생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얄밉게 굴었을까? 그리고 이제 철들고 내가 그 기억이 있으니까 되게 미안해서 그랬는지 철들고 중학교 때 우리 고모가 암에 걸려서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되게 보살펴주고 잘해줬어 미안해서 근데 그 어릴 때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되데이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날 죽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날 수치 준 거지 그치? 이런 말이 있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치? 의식체라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황희정승이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농부한테 가서 저 검은 소와 흰소 중에 어떤 게일 잘하냐고 하니까 황희정승한테 검은 소가 잘해요 그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니까 흰 소가 들으면 서운하다고 그게 귀 소는 뭐 말을 못 듣는다고 하지만 다 아는 거지 몸이 여러분이 누구를 싫어하고 좋아할 때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안할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래요? 팩폭을 할때 앞에서 하라고 하잖아. 뒤에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뒤에서 말해도 내가 앞에 있어도 내가 이말할 거야. 이런 말만 하라고. 내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그가 들어도 상관없어. 이럴 때 말하라는 거지. 근데 구업이란 뭐예요? 이 사람은 몰라. 내가 얘기하는 거. 그게 수치 주는 거란 말이야. 미움을 쓰는 게 수치당했다고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 애기는. 오늘 더 뚜렷이 알았어. 내가 그걸 알기는 알았지만 이야기를 보면 미움을 쓰는 게너 죽어 뭐 이런 게 수치당하는 것보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너는 없지? 이러면서 너 죽어. 이렇게. 차라리 다 아는 걸 알고 너 죽어. 이거랑또 다른 차원인 거야. 그게 더 수치당했다고. 여기 여기는. 자기를 더 무시했다고. 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의식체로. 알고 있는데 네가 날 모른다고 했어. 이거죠. 이때 정말 갑자기 눈을 딱 뜨는데 눈에 살기가 나오는데 <웃음> 나 그렇게 무서운 삼백안은 순간적으로 이걸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떤 공포영화에도 그걸 의식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여기서 살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세션 끝나고 물었어요 너 아까 그 삼백안 죽이고 싶은 미운 빙이 뜬건아닌가안돼 그때 헤라 님볼때 어땠어? 그러니까 인연을 죽여야 되겠다 딱 올라왔대요 그래서 너 그거 본적 있어?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보고 처음 봤대 미움을 여기서 풀어내기를 해도 자기가 진짜 미움 올라오면 누구 죽일 것 같더래요. 옆에 사람을 죽이지 싶어서 살인자 될까봐 살인마니까 너무 수치당한 거야. 별소리 다한 거야. 애가 못안 듣는다고 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시당하고 수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그 의식체가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 미움을 제대로 못 봤는데 아까 알았어. 딱 봤. 보고 나니까 미움을 정통으로 보니까 바로 아픔으로 들어가고 놓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내 발이 에너지가 뽑아져 나오는데 10% 이렇게 10% 둥둥할 정도로 아픔의 에너지가 나 얼마나 아프지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이랑그 아기 누구요 두 명은 하다가 말고 아프다고 도망가려고 말했잖아 그래서 얘가 분명히 하다가 도망간다고 할줄 알고 그랬더니 그걸 다 풀어내고 버티는 거야 얼마나 독한지 확실히 그 가해자가 세니까 버티힘도센 거예요. 미친 듯이 풀어내는데 뱃속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서 정말 막 온몸으로 진짜 이게 나가는데 대박이었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내가 네가 일등이다난 그런 에너지 제일 천만네. 두 시간을 바람 보은안 띄고 있어. 정말 끝까지. 그리고 나서 소금요법 얘기하니까 자기 했는데 암시름도안 했대 그냥 구역질 한번 하고 <웃음> 그냥 뭐 별로 뭐그뭐 그뭐 미움 아픔 뭐안올라고 <웃음> 근데 그걸 확실히 그 요법을 하고 나서 하고서 나한테 받아서 그런지 그 비니가 그냥 통으로 딱 떠갖고 여기서 올라와서 에너지가 이렇게 푹 이렇게 나와서 이 여기서 이렇게 살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 그냥 내 무게를 드는데 내가 온몸을 실어서 이거를 누르려고 에너지를 야대박이더라 그래서 막 풀어내기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못했어. 그리고 이제 소금요법 더 하다가 하반기 에한번더 받자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랬어. 아가 너는 살인 안한게 이상하고 그리고 자살 안한게 이상하고 너는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이게 있는데 미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정신병원에 안 가고 도 이상하고 중도 탈락 안한 것도 이상하다 내가 그랬는데 이야기가 하는 말이 나는 반드시 깨달아서 헤라님처럼 이렇게 아픈 자기같이 미치지 않고 간신히 사는 자기같은 사람 구한다고 자기 인생이 미치지 않고 간신히 사는 인생인 거야 미치지 않으려고 사는 인생인 거야 하, 얼마나 아픈지 막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데 너무 아팠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그 가해자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 처음 봤잖아 오늘 처음 보고 나서 과거에 자기 살은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고 아팠는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알았어요. 저 아기가 미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여기 와서 나고 안된게 그렇게 내가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의식체인데 나를 무시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 그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다고 할 정도로 자기는 모든 거를 알고 있는 의식 당연히 알고 있는 알미고 의식체란걸 자극하고 있었단 얘기야 본성에 아주 가까운 거죠 분명히 위에 조상 중에는 깨달은 크게 깨달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육체 몸뚱이나 이렇게 여기지 않고 나는 다 알고 있는 알미인데 의식체인데 신성인데 니들이 날 무시하면서 아주 그냥 개미움이 생겨버린 거야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 안 되고 그렇게 미움질을 해도 안 떠나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 내가 이걸 강의해 줘야 되겠다 세상 모든 만물을 알미고의 식체예요 제가 그거 예전에도 몇번 얘기했을 거야 그치?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가식 떠는 걸 수치당했다고 느껴 아니 미워하고 사랑하는 건내 자유야 그렇지? 죽이고 싶어하든 내가 그 사람 목숨을 구하고 싶든 그건 내 자유야 그렇지? 그래서 그걸 래서그 갖다가 수치당했다고 느끼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미워하면서 앞에만 와서 사랑해 이런 자체를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대놓고 하는 건 괜찮은 거야 그건 자유니까 거기에서 수치를 느낀다는 거 여러분은 착각하지 그 사람한테 미워하고 그런 걸 알리는 게 수치 주는 거라고 생각해 모르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 심지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모르게 하는 게그 사람을 수치 주고 더 미움 여러분도 그렇잖아 나한테 차라리 대놓고 너 죽이고 싶어 이런 사람과 뒤에서는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이간질하고 다 그러면서 앞에서 아 좋아해요 이러면 죽이고 싶잖아 나를 무시하는 행위지 그치? 모든 의식체가 그런 거야 그래서. 진실하고 솔직하고 내 마음을 인정해서 다 이렇게 다다 아주 순수하게 모든 만물에게 내 마음을 다 인정하는 게 그게 사랑이고 이걸 감추는 건 무조건 수치인 거야. 아닌 척하고 내 마음을. 살인마조차도 어떤 마음도 감추면서 아니라고 하고 이때 가장 가장 가장 싫어한다는 거. 신성은 본래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 그때 가장 큰 가해자가 생기고 그 가해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벌주는 가해자지 여러분의 구업도 그거예요 구업도 앞에 대놓고 내가 쓰는 건 구업이 아니야 왜난 대놓고 얘기해 그 사람이 와도 난딱 앞에 보고 할수 있는 얘기만 하거든 근데 여러분 두렵다고 하면서 그 미움을 앞에서 얘기 못했고 뒤에서 쓴단 말이야 참다가 막 뒤에서 무서우니까 그거 다 구업인 거야 그 사람은 수치준 거고, 그 사람 속에 미움을 일으키는 거고, 나는 벌을 받아. 내가 쓴 미움 때문에. 그게 구업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아는 게 내가 얘기하면 머리로 알겠지. 그치만 시간이 가서 마음이 알아질 때까지 제가 또 강의할 날이 있어. 언제가. 여러분이 뒤에서 하는 말조차도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뒤에서 얘기할 때 조차도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야지 저 사람은 모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막 말하지 말라. 첫째,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뿐이 아니라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는 말이지. 있지, 있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면 하늘과 땅을 그 사이에 사는 인간은 다 아는 거야. 제발 좀 어떤 행동이나 뭘할때 이건 모르겠지. 그냥 금방 들킬 거를 갖다 그냥 해버리네. 그러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 그렇지? 저 정치인들 봐. 저 민주당 아기들. 내일 밝혀질 거 오늘 아니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 나오냐고 화가 나서 뭐 그리고 이런 말할 필요 없는 거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다 이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왜온 우주가 의식체야 다 알고 있는 다 아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이걸 할때다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몸이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이 내 얘기를 했어 날리워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과히 기분 좋지 않아 대부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내 앞에 와갖고 제자들은 바보인 아가들이 있어. 뒤에서 응? 헤라님이 싫어할지 다 해놓고선 앞에 와서 헤라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말잘 들어. 이러면 내가 모를 것 같아? 도인인데. 일반인도다 알아. 아는데 자기가 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왜 쟤는 기분이 나쁘지 보면? 이럴 뿐이지. 응, 도인이 내가 모르겠냐고. 다 알지. 근데 여러분 그걸 뚜렷이 알고 있어야 돼.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하다못해 쥐새끼도 알고 다 한다. 저 지나가는 풀벌레도 알고. 풀벌레도 아는 걸 인간이 모르겠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거다 아는 거야. 오우지에 숨을 곳도 없고 애고는 죽을 길밖에 없는 거야. 빨리빨리 죽어야 되는 거야. 약은 애고는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 더 아파지고 숨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가해자로 살아야 돼. 그 숨어있는 애고를 막 계속 나를 공격하고 남을 공격하고 하면서 그래서 요번에 하면서 그걸 이렇게 아 그거를 제일 미워하는구나 저도 그래서 고모를 그렇게 미워했던 거야 내가 뭐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아빠 귀에다 대고 죽여 죽여 걔가 네 딸이 아니다 죽여 죽여 했던거를 고모는 말입 밖으로 엄마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이 몸은 다아는거예요 몸과 마음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 의식체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도 사실은 다 알고 있고 과거의 예언서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 미래에 예언되어 있는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다감춰졌던 것도 어때요? 역사는 다 밝혀지지. 그치? 시간이 흐르면 밝혀져 숨길 수가 없다는 걸이 어리석은 애가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그 숨기려는 것 자체가 수치고 그게 엄청난 업을 짓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숨길 수 없어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을 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걸 오픈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수치 주는 건내 나를 인정 안 하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의식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치 여러분 툭하면 모른다고 하는데 머리가 안만져보나기도 끝까지 모르겠대 안 느껴져요 모르겠는데요 자기를 모욕하는 거야 모른다고 하는 건 사실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 그걸 깨어가는 과정이야. 그걸 머리로는 이게 강의하면 오 하지만 몸은 아직 모르는데 그 뭐,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다 알고 다할수 있는 게 원래 우리라는 거.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걸 모른다고 하고 너는 못한다고 할때 굉장히 수치당한 느낌이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해 그랬을 때 못하겠어요. 자기를 수치주는 어머. 모르겠어요. 자기를 수치주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거기서. 수치주이 해보지도 않고. 그렇잖아. 어떤 식으로든 다할수 있는 애고인데 자기를 벌써 열등이라고 그렇게 수치줘서 열등이 만들고 있는 가해자가 우리라는 거 인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 올립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신성이라는 증거거든요. 의식체를 인정할 때 우리가 알미라는 의식체 그리고 그다 아는 놈이 다할수 있는 어, 그 놈인데 그런 의식의 존재 신성이라는 거를 인정 안 하고 사는 그 놈이 바로 가해자에 애고가 그걸로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모르고 못한다고 할때 남이 그렇게 할때또 내가 그렇게 할때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수치살기 가해자가 생긴다 그 가해자를 죽이는 방법 그 가해자의 미움 인정하고 아픔으로 들어가야 됩니다